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 저 미용실 갑니다. 머리를 자르고 싶으면서도 자르기 싫은데 머리를 자르려고요. 반발로 자르고 싶은데 후회하려나? 이 정도? 아무튼 저 머리를 자르고 싶어서 갑니다 제 머리가 제 인생 지금 최대 길이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요 어떻게 긴 머리로 사는지 알 수가 없어 따라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 자른 지한 어,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머리를 감는 데 시간이 진짜 조금밖에 안 걸려요. 머리가 길면은 머리가 긴데 특히나 손상모일 경우에는 머리 감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물에 잘안 젖고 손상모는 그리고 이게 손이 이렇게 잘안 들어가다 보니까 샴푸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뻑뻑해지니까 그 트리트먼트도 써야 되고 하면서 머리 감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머리가 짧다 보니까 그리고 손상모가 많이 잘려나가다 보니까 일단 물을 머리에 적시는 시간이 되게 짧게 걸리고요. 그리고 샴푸도 조금 써야, 써도 되고 그러니까 머리에 물이 잘 젖으면 샴푸질을 하기가 되게 편해요. 완전히 머리가 다 젖은 다음에 샴푸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머리가 물에 젖는 시간이 되게 짧다 보니까 샴푸질도 잘 되고 헹구는데도 시간이 훨씬 조금 걸리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도 조금만 쓰면 돼요. 조금 쓰고 금방 헹궈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머리가 한이 정도 왔을 때 보다 한 3분의 1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 감는 데 시간이 진짜 조금 걸립니다. 제가 지금 머리만 감고 타월 드라이를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머리가 길면은 여기에 옷에 다 닿아서 이 외출복이 다 젖거든요. 근데 머리가 짧으니까 이 젖은 머리가 옷에 닿아서 젖을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되게 소소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빨리 마른다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는 그런 장점인데요. 머리를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완전히 말리는데 10분이 좀 넘게 걸렸거든요. 지금 한 2분 정도 말렸는데요 지금 안쪽에 두피 쪽은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여기도 많이 말랐죠 반건조 상태입니다 마저 말려볼게요 지금 한 3분 정도 더 말려서 약 5분간 드라이를 했고요. 5분간 머리를 말려서 완전 바짝 건조가 됐습니다. 아무 이렇게 머리를 감고 말리는데 채 10분이 다 걸리지 않아요. 내 예전에는 머리 감는데도 한 5분 걸리고 머리 말린데도한 10분? 조금 넘게 걸려서 무조건 한 15분 정도는 걸렸거든요. 근데 한 지금은 한 7, 8분 정도면 은 그냥 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의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는 점이 진짜 진짜 완전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출근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날씨가 또 흐리네요 어제는 습하고 어, 맑고 푹푹 찌는 날씨였다면 오늘은 습하고 약간 우중충한 날씨네요 오늘 저녁부터 비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비가 올것 같아요 정말 딱 아,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을 가기로 지난주에 회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요르단에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요르단 패키지를 하다가 그게 모객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다른 패키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바꾼 거를 바꾼 게좀 괜찮은지 모르겠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결국에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만 가는, 아니, 이스라엘만이 아니지, 요르단만 가는 패키지 투어인데, 완전 패키지는 아니고, 약간 자유여행이랑 섞여 있는 그런 투어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패키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여행지를 엄청나게 많이 도는 패키지가 있고, 조금, 약간은 널널한 패키지가 있는데, 저희가 선택한 패키지는 정말 좀 많이 널널한 패키지입니다. 좀, 한 군데라도 제대로 볼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살짝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페트라를 가장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아니면 은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셔가지고 아버지도 아마 세계 7대 불가사의인 페트라를 가장 궁금해하고 기대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사회도 궁금하긴 했는데 어, 지난 주말에 부모님이랑 같이 요르단 여행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그닭 교양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사회가 나왔는데 신기하긴 한데 그런 환상적인 뭔가는 없었어요 <웃음> 사회가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회에 누워서 책 읽기를 한국에서도 읽지 않는 책 읽기를 도전을 해야 되는데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사막에서 하룻밤 자는 사막 캠프가 있거든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자마자 뛰어가면 은 지각은 면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정도로 거의 다 와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 오전에 회의 준비하고 오후에는 회의 진행하면 은 그냥 이렇게 하루가 푸르르 끝날 것 같아요 왔는데, 어 자유 없는 거예 그래서 자유 이런거 아니에요 박영진씨가 저는 트럭기사인데요 장거리를 어... 장거리를 <놀람>